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여러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돼서 저도 사뭇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뭐 인간이니까. 제가 세 가지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브먼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1 운동처럼. 이게 아주 잘못되고 부조리해 하면서도 이게 부패했다고 할수 없죠.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좌우당 안에 아주 좀 사악하고 안 좋고 카드 한도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겁박하고 막 그냥 이리저리 그냥 사기치고 협박, 협잡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에서 그 물건 다 빼돌려서 뭐 그냥 인터넷 재판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발하고 막 이렇게 신문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그 역할이 됐지 않습니까? 아 인터넷 재판매만 근절 된다면 그럼 뭐,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그거를 그 그건 공공의 적이죠. 누구 할거 없이. 그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마 직급 도전파 수장들도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그 지가 이상한 놈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그들의 광고비가 계속 지출되게끔 1인 1크릭, 하루에 1크릭을 하든 다크릭을 하든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하면 광고비가 많이 올라가서 하는 그거 그 다음에 1플러스 1운동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그랬는데한 사람이 제 유튜브를 갔다가 이렇게 그냥 까놓고 있는 거를 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 채널이 저밖에 없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사실이니까 그게 근데 1 플러스 1 운동을 전개하자 그건 너무나도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나와서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양심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부 고발자가 아무도 없어 그 댓글에 이제 조금씩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거 그런 정도인데 덕나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그래서참 그것도 씁쓸한 하나의 일면이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아무런 뭐 저도 다저 다혈질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온건한 사람입니다 행동도 좀굶뜨고 이런 사람인데 승리도 급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보다 더 다혈질들도 많고 그러는데 더 피해를 본 사람들도 무지 많은데 피해를 하나도 한번 저는 이러고 나와서 그냥 모든 걸다 얘기하고 하는데 직접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참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도 참 희한하다 그래서 1 플러스 2를 전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고 그러고 모든 거는 제가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직급 도전에 관련되고, 이건, 이 문화가 이렇게 됐다. 그런 징후가 보이는 그런 스폰서들의 얘기, 또 그거를 주도하는 인간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다 녹취를 해놓으라고 그랬지습니까 그래서 그세 가지 운동을 지금 전개 중인데, 이번에두 개가 먹혔어요. 뭐, 어쨌거나. 근데 그두 번째, 두 번째 1 플러스 1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3년 동안 여태껏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어, 어느 한 지역에서 12년 차 본부장님, 본부장 되신 지도 꽤나 오래되시고 리더스 클럽에도 5, 6년 전에 벌써 들어가셔서 어 그러신 분이고 이런 도좀제법 되시고 하신 분이 저한테 아주 씩씩거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저마이크입니다 그러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아주 그냥 가간이죠.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권, 분권 2 0 0 0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 4일 전에 그분이 그 파트너분한테 아, 본부장님 마이크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제 유튜브를 갔다 왜? 그렇더니 그거 보셔야지 그뭐좀 속이 풀리실 겁니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어, 제 유튜브로 가다 최근 뭐 인터넷 재판매서부터 보셨겠죠. 최근 거서부터. 그래갖고 그시대말로 그냥 완전 뚜껑이 날라가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고 저 찾아오겠다. 그래서 어,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어,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지방에 계신 분인데 거, 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여기로 그냥 단숨에 달려 오셨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했는데 진짜 있는 그대로 일 위에서 하나 투 받은 거 없이 진짜 고지 곧대로 해왔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거는, 어, 그건 사실 조금이라도 받은 분이, 뭐, 백만 피비든 뭐, 얼마든 이렇게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어, 자기 두줄다 했고, 그 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광문한 이유는 뭐냐면, 어, 지금 뭐, 제가 전 시간에도 뭐, 예비 크라운, 어떻게 예비 크라운 이라고 자기네 그룹들한테 예비 크라운 이라고 해 놓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크라운이 되더라고요요 최근에 되신분 얘기입니다 그 애터미 직급 도전 그러고 들어가서 그분들 그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어 제가 무슨 뭐말 지어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비 크라운 또 아주 훌륭하게 되셨더라고 그래서 그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의문 하는 부분은 자제 내부고발 얘기하고 내가 좀 어,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와서 얘기하시는 게뭐 아, 임페리얼이 이번에 또 간답니다 뭐임페리얼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장안에 뭐 간다고 그랬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그쪽 물론 그쪽 사안인데 그쪽에서 뭐 그분 이름을 팔고 뭐 어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니까 그분 그냥 팔고 그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본사에서도 제어가 어, 없, 없을 거라는 동뭐 이런 아주 낭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걸또 믿는 사람도 있는지 거기서 열심히 갔답니다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었대왜 이거는 제가 왜그 사실도 아닌 걸로 갖다 제가 아무리 이게 사적 방송이지만 저도 나이가 지금 64살이고 제가 뭐할일 없어 갖고 없는 얘기를 날조해서 해 가지고 괜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사실이 아닌거 제가 확인하고 확실한거 아니면은 얘기를 안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예단에서 먼저 얘기하면은 제 유튜브에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런걸 안합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는 정확한 그 제보자께서 얘기하시는게 12년씩이나 하신 분이고 자기 산하에서 일어나는거 개보드를 그분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관련돼 갖고 그거에 관계돼 있는 그 위에 스폰서 뭐 임페리얼 가시겠다는 분뭐또 거기에 관련되 있는 분들 어, 지목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나름대로 관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그쪽 그 요번에 임페리얼 가는데 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관계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그걸 그냥 막그 사람을 그냥 어, 그분이 가니까는 뭐 자기를,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질러가고 뭐이러더라도 노타치다 그런 식으로 유언비어 같은 거를 퍼뜨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올라가서 이분이 거기에 진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자기는 올곧게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위에서 하나도 일 p 비도 받지 않고 그리고 여태껏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가겠다고 하는 그 파들이 그 파들이 거기서 또 밑에 있는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해갖고 같은 그룹 내에서도 엉건하게 원래 했던 대로 하시는 분들하고 직급 도전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록, 블록이 블록 되니까는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고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개보 들어보니까 그 말을 입증이나 하듯이 하루에 7천만 피비씩 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일개 본부장 그 밑에 들어오는데 평상시에 그랬다면 뭐 놀랄 것도 없는데 7천만 피비씩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밑에 본부장님들이 자기, 자기만, 자기만 된지 오래되고 해서 리더스클럽에 옛날에 들어갔고 해갖고 600만, 7 0 0만원 받는데 그 밑에 본부장님들이 12분인가 13분씩이나 있대는데 200을 받는 분이 없대니다 200을. 판매사, 그것도, 도판매사 그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에서 모축으로 뭐 질러서 가고 막 그러니까 그, 그런 그 그룹에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하루에 7천만 피비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갖고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낱낱이 그림 그려가면서 개보다 그려가면서 여기에 꼭 지점은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그 관계까지 해서 저도 아주 그, 그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전 그분들 이름 잘 모르거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다 뭐, 애터미 하는 사람 중에 모르면 그 간첩이니까. 자, 그 그분 외에는 나머지 분난 진짜 몰라요.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고, 거의 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데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7천만 pb 해갖고 그 관계되신 분들한테 제가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 그분이 또 원데이 세미나 때 가서 어, 윤리자정위원회에 고발을 했답니다. 정식으로. 마이클 허가 이거를 접수했다는 것까지도 그분들이 그쪽에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생전 전화 안 오던 뭐, 뭐 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저잘 알죠. 그러면서 옛날 사당동에서 그 강의하실 때 그때 있었던 나이 할머니, 많은 할머니 있잖아.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전화를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다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했는데, 어, 그, 그, 쪽에서뭐 가는 그 크라운 주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않는 분인데 저도 안에 그렇게 그냥 날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7천만 피비가 하루 만에 계속 7천만 8천만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놀래 갖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 갖고 이제 저한테 제보를 하게 된 건데 오늘 이 소문이 어저께 나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 갖고 다 이렇게 퍼져서 그랬는지 갑자기 7천만 pb 가 올라오던 게 지금 오늘 800만 pb 지금 이거 방송하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22일 입니다 22일 날 지금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7천만 pb 가 나오던 게 800만 피비로 그냥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답니다. 이기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는 개보도를 보고 그분이 피비로 확인하고 저한테 확인 전화를 준 거니까 그건 뭐 빼박이죠. 그야말로 확실한 거니까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괜히 미국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사람 우스운 사람 되기 싫거든요. 저도 그러니까는. 그래서 딱 했더니, 지금 그만큼 됐으니, 이게, 이런 인터넷 재판매 운동, 어, 운동을 갖다 이렇게 전개해서 고객 개가요 그러니까 그 일, 저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유튜브를 그 밑에서 누구 한 분이, 본부장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계가가 나온 겁니다. 네, 크라운이 그렇게 함부로 가는, 그렇게 막 7천만, 8천만씩 막 질러와갖고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배씩이나 막 질러서. 그 사람의 순수 네트워크 지수는 10분의 1. 아까 얘기했던 한 700, 아한 하루에 800만. 그 본부장님 그룹에서. 그, 그 정도가 정상적인 그,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7천만 pb. 그건 10배씩이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쪽에, 그거를 하나 잡은 역할을만 한 거라도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 밖에 없어1 1 운동의 효과가 그겁니다. 아주 용기 있는 분이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소신껏 다 얘기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저 여기까지 찾아오셔갖고 지방인데 먼, 먼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적발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 맹점을 그들이 잘 이용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무슨 이상한 변호인 뭐 정말 이상한 변호인 어, 마이클 허그 아가씨는 자폐아성 천재니까 가능하지만 자폐아도 아니고 천재는 그냥 근처도 못 갑니다 뭐 수제 소리나 한번 들어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는데 그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잃게 졌으니 저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게 근데 네, 그동안에 제가 이런 이상한 변호를 해갖고 이상하게 제가 이거 심은고 역할을 하게 되고 해서 하루에 7천만 막 이렇게 가던 거를 800만 적정수익 그냥 원래 하던 수준까지 이렇게 내린 거는 큰공을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무고한 백성들, 그분들 뭔지도 모르고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난리치다가 지금 며칠 만에 나흘 다세 섯정도를 갔다가 그냥 막열 배를 질러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가 되겠죠. 왜? 요번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버리면 자기네들 가뜩이나 거기가 문제가 제일 많았던 데입니다. 금은 총장인가 해갖고 인터넷 재판매 그거 트래킹 거, 걸려갖고 일차로120몇 명인가 그냥 날아가서 그냥 그분들이 또 나가서 막그뭐뭐 뭐 피켓 들고 뭐뭐 뭐 억울하다 뭐어쩌고저거 했다는 그 진짜 말같지도 않은 그그 그 장본인이 있던 그 그룹에서 또 크라운을 간다고 난리를 치는 거를 보고 참다 참다 못해 그거기 때문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본그 본부장님이 요번에 또또 그렇게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건 애트미백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밑에 있는 분들 진짜 밑에 있는 분들 열심히 그냥 그거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진짜 그 일념간 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자 군데군데 이런 분들이 무지무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막 터뜨리고 막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 곤란하게 만들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야 제보한 분이지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그래도 아무리 사적방송이라도 공, 신력을 갖고 있어야지 이 유튜브가 계속 살아갈 거 아닙니까? 공신력을 따고 내 사감에 의해서 누구를 갖다가 인신공공력으로 쓰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자승사박하고 저 자기 자충수를 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천재는 아니더라도 범, 그냥 수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정도는 머리가 들어갈 만한 연류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제보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거 없이 엄만하게, 그리고 이 직급 도전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고, 꼭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야또 가상계좌 내려와서 또 질러서 또 가뜩이나 빚이 많은데, 이런 사람도 그래도 하루라도 편하게 주무시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내부 고발 사례 아주 대표적으로 너무 좋은 사례죠. 앞으로 이런 용감하신 분들, 용감한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진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뭐 이게 용감한 겁니까? 당연히 어, 진실을 추구하는 어 정의로운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거지 이게 무슨 용감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창피한 얘기가 되는데 자, 동더만에 이번에 아주 큰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1 플러스 +1, 1왜 그분이 어그 밑에 있는 그분도 본부장이 님 됩니다. 그냥 그분이 냥그 추천을 안 했다면, 안 했다면 그걸 보고 이렇게 뚜껑이 날라가서 저하고 그 짧은 세월, 4, 5일 동안에 서울까지 올라와셔서 저를 보고, 다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하고 그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은, 지금 직급 도전에 뭔지도 모르고, 이게 시스템 아니요 뭐,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떡하라고 하는 분들, 무지 복매하신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한 사람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그 용기를 내고, 진정코 저한테 많은 그 제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오늘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아까, 아 보현 설명 하겠다는 부분. 자, 한 명의 임페리얼이 나오려면, 그뭐 어느 그룹을 특정해서 할 이유도 없이 한 명의 임페리얼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가 약해서 972 곱하기 그냥 뭐 250만 250만 뭐 그것도 저축으로 쭉 요쪽 줄은 다 꽃대지 줄이기 때문에 또한 줄만 하면 되니까 뭐 그것을 계산 연산을 제가 잘 못하였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아니 천명 가까운 사람이 보름 동안에 에? 250만 250만 자산 안에 그 세일즈 마스터 달성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거기서 한열열 열 명만 어나 oh, 못해요, 나 못하게 됐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뭐 등등등 그 다음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되면은 회사 전산에서 어 당신은 조금 미달된 임페리엄 임페리안 됨?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다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얼마 전서부터 되게 웃긴다 그랬어요. 그 남녀 사회자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하는데 다음 달에는 다음 달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는 임, 임페리얼이 유 임페리얼이 탄생합니다 뭐 그래 갖고 여러분들 많은 초대하시고 뭐 쩌구 저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한몇달 전서부터 제가 그걸 드, 들으면서 어디 임페리얼이 다음 달에 나오는 걸 어떻게 한디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트워크 제가 아 25년 동안 아니 그리고 아메이 60 60몇년 동안 여태껏 그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짜서 맞추지 않는 한 되게 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72명이 그렇게 딱한날한 한 시, 그것도 15일 동안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되지 않는 한 그게, 그걸 예측할 수가 있나요? 그 경우의 수가 수조까지도 나올 텐데, 그 이상도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알고 사회자가 예견력이 얼만큼 대단한지, 아, 뭐, 물론 사회자들이니까, 뭐, 위에서 뭐, 뭔사, 누구로부터, 그, 아, 그럴 거야, 그러고 이게. 근데 그럴 거야, 했다는 그분은 그거 어떻게 한대요? 거기서부터 지금 의구심이 있는데, 자, 예비 크라운 그랬더니 크라운. 이번엔또 예비 또, 예비 임페리얼이라고 그러세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의구심만 가지고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무고가 될수 있어요 이거 범죄 행위라고 보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고까지 갈 일도 없지만은 하나의 임페리얼 그것도 그냥 일개 세일즈 마스터나 뭐 이거 나오는데도 온갖 난리를 치고 그 밑에서는 그냥 세일즈 마스터 하나 나오는데 도 그냥 온갖 난리죠 제대로 하는 네트워크라면 그누도 어떻게 임페리얼 최고 최고 임페리얼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냥 예, 예측한 대로 톡톡톡 톡 나오는지 그어 그 거기 구성원들 되시는 분들 그럼 크라운이 두 분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또한줄분돼 있는 분이니까 뭐두 분이 뉴 어, 크라운이 나오는데 크라운이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직급인데 그렇게 톡톡톡 나오는 거 보면은 카드를 긁어서 직급 도전을 사람을 바지를 세워서 이렇게 그냥 짝짝짝짝 그거 안하고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맞춰서 간다는 얘기가 또 그렇게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구도로 가는 거에 이미 빨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보가인 다음에 누구도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사회자가 그것도 석세스 악화되면서 둘이 그분들이요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돼? 그거를 잡아서 어, 사법기관이 하니까 회사도 잡지를 못합니다. 무슨 기, 사법기관입니까?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잡아야죠. 어, 그런데 어,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 있잖아요. 아주 어, 징후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저랑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진짜 그렇겠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회사도 알고 묵인하거나 아니면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다가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로 오늘 이 양심 고백 그리고 진짜 내부 고발 하신 아주 용기 있는 이건이건 이건 관련된 분만 오늘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또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갖다가 어, 할 수가 있지? 본사 미팅에서 그것도 가장 최고 책임자가 나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할수 있지? 시젯말로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초심이 없어지셨나 봐그 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아주 자분자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사항이요 여러분들 잠깐 그 댓글에다가 아우 기대됩니다 9월 15일 그거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책을 읽고 제 유, 어, 유튜브를 듣고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보고 나름대로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그냥 밝은 표정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문자를 주시고 입장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저랑 몇 마디 나눠보면 아 이분은 입장시켜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해서 50명인데 벌써 한 30명 정도가 다 검증이 돼서 있게 됐거든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시간 뭐 많은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거 거하지 말고 그거 외에도 또 여타 이런저런 얘기할 겸또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 전해주고요 요거를 빌미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횃불 일어나듯이 이제 조금 조금씩 그냥 확확 일어나서 여기에는그 무도한 무리들 말도 안 되는 불안당 같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그냥 이렇게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다 이렇게 해충 박멸하듯이 없애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